마지막 니까야 세 번째 경인 담마 다야다 수다를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월디도시의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담마 다야다 메비카베 바와타 마 아미사 다야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한 마음이 내게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스승의 제자들은 가르침의 상속자로 살지 않고 재물의 상속자로 살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승의 제자들이 담마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지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가르침의 상속자가 된다면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그대들이 비난받는 자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기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에게는 그대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는 연민의 마음이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탁발한 음식을 먹었고 만족하며 충족하게 공양을 마쳤고 그만 먹어도 될 만큼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다 먹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탁발한 음식은 아직 남아 있고 나는 그것을 버려야 할 상황일 때 마침 굶고 기운 없는 상태가 된두 명의 비구들이 나에게 왔다고 가정하자.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나는 지금 공양을 했고 만족하며 충족하게 공양을 마쳐서 그만 먹어도 될 만큼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다 먹었는데 나의 바로에는 아직 탁발한 음식이 남아있어서 나는 그것을 버리려 하느니라 만약에 그대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먹도록 하여라 그것을 그대들이 먹지 않는다면 나는 풀이 없는 곳에 그것을 버리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쏟아 버릴 것이니라 그러자 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세존께서는 정말 공양을 하셨고 충족하게 공양을 마치셨으며 그만 드셔도 될 만큼 원하는 바을다 드셨는데 탁발한 음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세존께서는 그것을 버리시려고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세존께서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시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쏟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담마다야다메비합에 파와타 마아미사다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다. 생각한데 까란 이 음식은 일종의 재물이다. 나는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은 채로 기운이 없더라도 이 밤과 낮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굶을 것이며 기운이 없는 채로 그 밤과 낮을 지냈다고 하자. 그런데 두 번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라 세존께서는 정말 공양을 하셨고 충족하게 공양을 마치셨고 그만 드셔도 될 만큼 원하는 바를 다 드셨는데 탁발한 음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세존께서는 그것을 버리시려고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세존께서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시거나 살아있는 것이 없는 생물이 없는 물에 쏟아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이 탁발한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제거하고 이 밤과 낮을 그렇게 보내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제거하고 그 밤과 낮을 지냈다고 가정하자. 비구들이여 비록 그 비구가 탁발한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제거하고 그 밤과 낮을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첫 번째 비구야말로 더 공양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느니라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왜냐하면 그 일은 첫 번째 그 비구에게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의 소멸에 힘쓰고 부양하기 쉬우며 노력하고 정진을 위해 작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지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걱정어린 연민의 마음이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선석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주하시는 위하라로 들어가셨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는 세존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반드리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존경하는 도반이시여라고그 비구들은 사리붓타 존자께 대답했다. 사리붓타 존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도반드리여 스승님께서 멀리 여위임의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 제자들이 위외과 수행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스승님께서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 제자들이 위외과 수행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반이시여 저희들은 이러한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멀리서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온 것입니다. 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모든 비구들이 기억해서 마음에 지니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마음을 잘 기울이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뿟다 존자께 대답했다. 사리뿟다 존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도반들이여, 스승님께서 멀리 여위매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 제자들이 위외과 수행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스승님께서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지라도 제자들이 위외과 수행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스승님들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많이 가진 자들이고 태만하고 타락에는 앞장서는 자들이며 철저한 위외과 수행에 대해서는 무거운 지민양 내려놓은 자들 즉 포기한 자들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경우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게 됩니다. 스승님께서 철저히 위외과 수행에 머무실 때에 제자들은 위외과 수행을 따라 배우지 않는다 라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 스승님들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경우입니다. 이두 번째 이유에 의해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게 됩니다. 또한 많이 가져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의 앞장서는 그들이 위외과 수행에 대해서는 짐스럽게 여겨 내려놓았다 라는 경우입니다. 이세 번째 이유에 의해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진실로 그와 같은 장로 비구들은 이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 비난받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경우 중참비구들도 새내기 비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 의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스승님께서 철저히 위외과 수행에 머무실 때에 제자들은 위외과 수행을 따라 배우지 않는다라는 경우입니다. 이첫 번째 이유에 의해 중참비구들은 물론 새내기 비구들 또한 비난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스승님들이 버려야 한다고 한 것들을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경우입니다. 이두 번째 이유에 의해 중참비구들은 물론 새내기 비구들도 비난받게 됩니다. 또한 많이 가져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는 그들이 위회과 수행에 대해서는 짐스럽게 여겨 내려놓았다라는 경우입니다. 이세 번째 이유에 의해 중참비구들은 물론 세내기 비구들도 비난받게 됩니다. 도반들이요 진정, 그와 같은 중참비구들은, 또 그와 같은 새내기 비구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난 받게 됩니다. 두 반들이여, 이 세상에 스승님께서 멀리 여위매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에 제자들이 위외과 수행을 따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도반들이여, 여기 스승님께서 멀리 여임의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 제자들은 위외과 수행을 따라 실천합니다. 스승님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들을 그들은 버립니다. 그들은 많이 가지지도 않거니와 태만하지도 않고 타락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위외과 수행에 앞장섭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경우 장로 비구들은 물론 또한 중참비구들은, 새내기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칭찬받게 됩니다. 스승님께서 철저히 위외과에 머무실 때 제자들은 위외과 수행을 따라 실천합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첫 번째 이유에 의해 장로 비구들은, 중찬비구들은, 새내기 비구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스승님들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그들은 버립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두 번째 이유에 의해 장로 비구들은, 중찬비구들은, 또 새내기 비구들은 칭찬받게 됩니다. 또한 많이 가지지도 않거니와 해만하지도 않고 타락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위외과 수행에 앞장선다라는 경우입니다. 이세 번째 이유에 의해 장로 비구들은, 중찬 비구들은, 새내기 비구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도반들이요. 진정 그와 같은 장로 비구들은, 그와 같은 중찬 비구들은, 그와 같은 새내기 비구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 칭찬받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스승님께서 멀리 여임의 위외과 수행에 완벽하게 머무실 때 제자들은 위외과 수행을 따라서 익힌다라는 것은 진정, 이만큼, 이 정도까지입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탐욕은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성냄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성냄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게 하고 성냄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는 안목이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 적정한 고요로 수승한 알민 아빙야로 완벽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니바나로 이끌어줍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안목이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 적정한 고요로 수승한 알민 아빙야로 완벽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닛바나로 이끌어주는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입니다. 예를 들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집중입니다. 도반들이여 진실로 이것이 안목이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 적정한 고요로 수승한 알민 아빙냐로 바른 깨달음으로 그리고 니바나로 이끌어주는 마지막 빠띠빠다 즉 중도입니다. 그리고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분노는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원한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분노를 버리게 하고 원한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저주는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잔혹함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저주를 버리게 하고 잔혹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질투는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인색함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질투를 버리게 하고 인색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중도가 있습니다. 또한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속임은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아첨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속임을 버리게 하고 아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고집은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욱하는 성격인 격정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게 하고 성급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자만은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오만함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자만을 버리게 하고 오만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허영은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태만도 악을 짓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허영을 버리고 태만함을 버리게 하는 바른 길인 충도가 있습니다. 중도는 안목이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 적정한 고요로, 수승한 알민 아빙야로, 완벽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니바나로 이끌어줍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안목이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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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집중입니다. 도반들이여 진실로 이것이 안목을 생기게 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게 하고 적정한 고요로 수승한 알민 아빙야로 바른 깨달음으로 그리고 니바나로 이끌어주는 마치마 빠띠빠다, 즉 중도입니다. 이와 같이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자 그들 비구들은 만족하여 사리푸타 존자가 설한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 지녔다. 담마 다야다 숫다 담마의 상속경이 끝났습니다.